하시고 저를 따르십시오 처음에 마양반떼 위송위승 나타나타야 딥사람냐사 반차실라냐자 마이거는 3기 오개를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에게 3기 오개를 일러주십시오 하고 다대매인지 나머지는 아마 지금 의물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신자들에게 전하셨, 일러주셨던 계문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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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s 송라 g 나타야라카 g 타 a k 사 n a 나사 y a lakana taya kisaranena saha, kisaranena saha p 송 n 송 a 송 i l a n i 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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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a t i p a t a p a n a t i p a t a VERAMANI VERAMANI s h i k a p a d a n s h i k a p a d a n SAMADHYAMI s a m a d y a m i a d i n a a n a a d i n a a n a VERAMANI s h i k a p a d a s a m a d y a m i s a m a d y a m 밤에 수, 미차차라미차차라 외람아니, 외람아니, 시카파당,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무사와다무사와다 외람아니, 외람아니, 시카파당,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수라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마짜파나다타나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파당 시카바당 하마디아미 하마디아미 이마니 마니 반짜 반시카파다니시카파다니사마디야미사마디야미 실레나 수카딩띵시 실레나 포카삼파다 실레나 네프띵년띵 다스마 실랑 위소다이 이와 같이 개를잘 지킴으로 해서 행복해지시고 이와 같이 개를잘 지킴으로 부유해지며.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마침내 립바나 깨달음을 꼭 성취하게 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태자로서 아직까지 세전도 아닙니다. 태자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 없는 방황과 수 없는 여러 종류의 고통을 몸소 체험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완전히 방황과 혼돈과 절망과 좌절과 희망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스승들이 가르치는 수행법을 모두 다 터득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마음의 번외와 갈등과 욕망은 쉬워지지 아니하고 생사윤회라가는 무거운 부담스러운 짐은 어깨에 꽉 눌려있을 때에 아니다 하고 또 떠났고 아니다 하고 또 떠났고 아니다 하고 또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곡식을 한 알로 하루를 연명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혹독한 자기학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나서 욕망이 쉬워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 욕망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먹는 걸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먹는 걸 줄여가지고 하루에 곡식 하나로, 곡식 나달 하나로 연명하도록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눈은 십리끼나 들어갔다 그랬고, 그건 부처님이 자신이 비구들에게 고행에 대한 걸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내 눈은 가마득 가득했고, 내 배를 이 배를 만지면 주의 척추뼈가 닿았고. 그만큼 말라붙었기 때문에 머리는 만지면 으스스해서 사과서 전부 다 영양식도로 인해 가지고 사과서 흐트러져 버렸고 기운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쓰러져 넘어졌느니라 그때에 마라 가운데 하나가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이제 고다마 사무는 죽었다 그열을방 하던 깨달음도 성취하지 못한 채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되었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야 되겠지. 어찌 감히 지가 나의 수중을 퍼서 날려고. 그리고 숫도다나 태자의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당신의 아들 고다마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원하던 당신의 아들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숫도다나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요. 내 아들은 절대 깨달음을 성취하기는 죽지 아니해그 아들은 죽을 수가 없어. 절대 죽지 아니한다. 내 아들은 죽지 아니했다. 그, 내 아들, 딸, 타는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위대한 청각자가될 것이다. 절대 그는 죽지 아니했다. 그때의 호련하게 그 아득한 혼노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기억했던 건 뭐냐 하면은 일곱 살 때에 부왕이 농경일 행사를 나갔습니다. 인도에서 농경일 행사는 언제냐면 양력으로 4월입니다. 그때에 농경일 행사에 진행되는 과정은 소에다가 금모로 모든 몸을 장식시키고 금보솝에다가 은 장엄된 쟁기를 가지고 파트를 갑니다. 그리고 기타 대신들은 은으로 된것야로 장엄을 하고 은으로 모두 장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궁녀들이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하는 그 장관이 너무너무 장엄스럽고 훌륭하기 때문에 태자를 보살피던 궁녀들이 태자를 나무 밑에 앉혀놓고 그장관스 농경일 행사에 홈빡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어린 태자는 호흡 현상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사선정에 들어갔었습니다. 사선정에 사선정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태양의 그림자도 그 어린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해는 저기가 있는데 그림자는 어린 태자를 보호했다는 거예요그 농경일 행사가 끝날 무렵에 모두가 다 깨닫기를 우리는 어린 태자를 어디다 두고 왔느냐 아 저기 큰반년나무 아래 두고 왔구나 하고 와서 보니까 그림자가 태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왕은 두 번째 어린 태자에게 절을 합니다 두 번째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 절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고들이여 내가 그때 참으로 올바른 법에 들어갔었으며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아,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지금 성취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아 두렵다 이래서 그때 스스로 나는 그 깨달음을 포기했느니라 그러나 그때 그 수행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그 6년 고행 끝에 모든 이 육체적인 학대 행위를 하는 고행은 아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했고 나는 그때에 다시 어릴 적의 그 수행을 기억해서 몸을 학대하는 고행 행위를 포기하고 고요히 나의 자신을 포부현상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곧바로 자나를 성취했고 선정입니다. 바로 연기의법을 깨달았고 삼법인을 성취했으며 사성의 진리를 깨달았느니라. 그 수행법이 바로 위바사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7살난 어린애로부터서 80살난 노인까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절대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들도 참 잘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전부 성인입니다 왜이 수행을 못하시겠습니까 호흡의 현상의 마음을 집중시킨다 하는 이 사실 어떻게 해야 더 바르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조금만 오늘 저녁에 할수 있는 얘기만 말씀 드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좀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또 얘기할 겁니다 우선 오늘 저녁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 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지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이 수행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몸에 모든 긴장을 풀고 털리를 반드시 입니다 그리고 절대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형식을 갖추지 마십시오 이 형식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손을 이래 무릎에 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가장 편안하고 좋은 방법으로 절대 손을 이렇게 해서 어깨를 홀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여기에 무슨 마음 집중이 돼야 하는지 이런 형식, 아무 의미 없는 형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게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 손이 아니에요. 목의 긴장도 풀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슴을 펴고 자연스러운 호흡, 절대 인위적인 호흡이 돼서선 아니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아주 순수한 자연수일 때는 얼마든지 마셔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은 매일 똑같이 반복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물이, 미, 맛을 가미한 물은 오래도록 계속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일 때는 여러분들이 몸에 피곤함이 없이 계속 호흡을 따라서 인위적으로 나는 어떤 호흡을 한다 하고 의식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바람을 그대로 들어왔던 나가는 바람 따라서 마음만 그곳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들어가는 바람 따라서 배가 불러올 때 일어남 나오는 바람 따라서 배가 꺼질 때 사라짐 이와 같이 눈은 감습니다 왜 눈을 감아야 하느냐 면은여러분이 눈을 뜨고 바깥을 보면은 바깥 경계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산란히 움직이게 되고 분별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눈은 감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살포시 이눈뜨고만 덮습니다 눈을 꼭 감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감은 눈을 아랫배를 푸는 듯이 합니다 배가 불러올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배가 팽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팽창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배가 꺼질 때에 수축되는 현상도 피부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름하여서 일어남, 배가 꺼질 때는 사라짐입니다 자 일어남, 사라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8 4 0 0 0 틀리가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일어나 사라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앉았으면 일어서야 하는 것도 일어남 사라짐의 현상이요 들어왔으면 나가야 하는 것도 일어나 사라짐의 현상이요 눈도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일어나면 사라짐의 현상이요음식좀 먹어서 내놓는 것도 일어나 사라짐의 현상이요 물건을 잡았다 놓는 것도 일어나면 사라짐의 현상이요 일체가 일어나 사라짐의 현상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아랫배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멈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건 깨지는 겁니다. 그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들리심 내심이라든지 일어나면 사람이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의 이 일어나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은 100년이 아닙니다. 200년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더 이상 200년, 300년 계속 일, 일어남 사라짐을할수 있도록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어남 사라짐의 현상 관찰은 매우 중요한 걸로 생각하시고 이건 절대적으로 내가 지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비구들로 하여금 몸의 현상을 관찰하라 하셨을 때에 들어가고 나오는 호흡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몸의 현상 관찰을 통해서 재행무상의 진해를 깨닫게 하고 들이쉬으면 내쉬야 어 하고 내쉬으면 들이쉬야 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에 여러분은 절대 즐겁지 못합니다. 기쁘지 못합니다. 이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이것은 여러분을 절대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체계고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숨 한번 들이시고 내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고요할 것 같으면 숨들이실 때는 숨들이시는데도큰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내쉴 때는 내쉬는데도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바깥 경계에 예를 든다면 기차가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 바깥 시끄러운 소리에는 나의 이 목소리가 잘안 들렸습니다. 그러나 바깥의 주변이 고요하면은 아니 여러분의 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이비 서신이를 통해서 전부 다 밖으로만 바쁠 때에는 여러분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이 서신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의 문만 열어놓습니다 마음의 문이라는 것만 열어놓고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가만히 보다보면은 특히 적은 이 방안이 아주 고요하면 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무 마루 밑에서 위에 앉아 정진하다가 그 밑에서 개미들이 사박사박 사박 사박 기어가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개미들이 사박 사박 사박 기어가는 소리를 저는 들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 마음이 내 쪽으로 고요했을 때는 참으로 예리한,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듣기 어려운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좀더 우리들이 확대해석하면 해석, 서해 천이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소리를 내 마음이 고요했을 때잘 들을 수 있으면 그건 천이통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사실을 나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때에 나는 듣는 데에 신통이 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평범한 힘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나는 들었다할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우리 마음이 안으로 고요해지면 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360골절이 서로 피가 흐르고 맞부딪히고할 때에 왜 이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이게 아픔이 없겠어요 이 소리가 다 있게 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육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잡다한 소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 손을 움직이는데 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웃음> 현상,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 현상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때 여기서 일체 계고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일체 계고. 팔다리가 부러진 것만이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만이 고통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 몸을 지니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애착, 내 몸에 대한 집착, 나, 나, 나, 나 부르다가 그만 한 세상 끝나는 겁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것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거지. 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여러분은 자신을 내적으로 잘 관찰하다 보면 절대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냐고 내 것일 수가 없습니다.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은 항상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공기를 두번 마실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인데 어느 부분을 잡아서 내것할 것인가. 여러분은 공기를 마심에 따라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뭐 그 세포의 변화 현상이 여러분을 지금 살아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별 해가지고 겉에 아주 거칠은 부분만 보니까 저 사람은 10년 전에 그 사람, 10년 후도 그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내가 처음에 여기 앉아서 이 얘기 시작할 때와 지금과 많은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똑같은 스님이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똑같은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앉아 얘기하고 있고 순간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고 계속해서 삼시도 머물지 아니한 것은 우리를 절대 즐겁지 못하게 해줍니다. 즐겁지 못하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하나 표현한다면 은더 붙인다면 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즐겁지 못한 것은 누굽니까? 그것이 남니까 그게 나예요?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하면 건 벌써 지나가버린 옛날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시간을 분과 초와 시간으로 구분했을 때 초도 긴것 있지만은 아주 극히 미세한 관점에서는 1초도 1천분의 1로 쪼갤 수 있습니다. 1천분의 1로 쪼갤 1천분의 1로 쪼갠 1천 1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10초가 지나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횟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그러면 우리는 벌써 한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